이번 시간은 아반떼 A들을 위한 MNS그릴 및 립뎀 장착입니다. MNS그릴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별도 부연 설명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장착을 하면 정말 이쁘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립뎀은 기존 카본에서 매트블랙으로 변경이 진행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은 꼼꼼히해 흠집을 방지하고요. 이번 차주분께서는 사고로 인해 기존 튜닝한 그릴이 파손되어 MNS 그릴로 교체를 진행하셨는데요. 기존 아반떼 AD 그릴에서 교체가 되려면 가공은 필수인 작업입니다. 커넥터를 탈거 후 범퍼를 탈거합니다. 그후 레일에 MNS 전용 커버를 장착합니다. 그릴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로 양면테이프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강력하게 고정하였습니다 기존 그릴을 탈거합니다 M&S n 그릴을 장착하고요 범퍼핀에 정확하게 체결해 줍니다 볼트를 이용해 확실하게 고정해 줍니다 이제 립댐을 장착할 차례입니다 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에 탈지를해준후 아반떼 AD 사이즈에 맞게 재단합니다 볼트를 이용해 강력하게 고정하고요 교체가 완료된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번호판 하단이동 킷은 센터를 잡은 후 볼트를 이용해 범퍼에 고정시켜줍니다. 번호판이 내려가니 훨씬 깔끔하죠? 완성되었습니다. 아반드 AD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확 달라진 인상이 특징입니다. M&S n 그릴만의 입체적인 그릴과 함께 번호판 하단이동은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립뎀의 경우 무광이라 그런지 순정이라 해도 의제만 합니다